절시구나절시구나온구제를뜬 가운데 새 별도 떠다 헤라디야 에이구나이구나젖이구라젖이이기연이도라 좋다 좋다 좋다 에이요 에이요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져, 터 한식 날이 정달새도다해라아에 방에 이방아 저 방아 진때도 갈겨라 해라디아 j o t o t a j t a a o a o w h e r o samoi da g l o d 밤 지난 날이야. 에이, 좋다 좋다 에에에에이이 반등 하류인사무사장다가리등에때이 I'll c h a s <laughs> that c t y o n t c e h o t e